오랜만이네요. 어... 어... 이게 지구고요. <웃음> 이게 제품, 세결식으로 해갖고 전장을 깎고, 이렇게 반면공사가 있어서 두께공사. 그래서 하고 있어요. 1 맞추고, 거리가 있네. 1이잖아요. 맞추고. 지구부, 아, 지구부분에 맞네. 지구부, 일을 맞춰요. 그러면 반면에 일이하고, 지구에 일. 네. 네. 상쇄작업 찍었으니까 전장은 17.477이 나오는 거죠. 네. 원래 17.5에 마이너스 100분의 20차거든. 그럼 천분의 3 정도 마이너스됐다라는 거죠. 더 깎았으니까 기록해주는 거죠. 다음 가공할때 좌팔이 그대로 다들어갈거예요 오랜만에 뭐올려봤어정반에서 <웃음> 특강하는거거든요 일단은 반 쪼개져서 변형이 가야 이쪽은 무조건 안갈 수가 없어 해결을 해도 이분의 음. 이. 1분의1 1분의1 특정은 새로 산거 탱탱아빠 공부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서 산거거든요 사용보다 좋네요 포인트를 잡고 0점은 정마에서 잡았거든요 17.5에요 5에 마이너스 100분의 20 차거든요 내가 눌리네 응. 89 나오네요 17.489 일단, 기계값이랑 측정값이랑 해갖고, 차가 한 1000분의, 1분의4 정도 나네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완벽해. 고프로로 처음 찍어갖고. 일단은, 금의 이 두께 공차가 중요한 거거든요 백분의 1안에는 넣었죠 이렇게 잘린거 힘듭니다 <웃음> 원 링이었다면은 라 문제가 전혀 안될텐데 이것이 하프로 반 잘라놓으니까 무조건 변형이 딱 가요 딱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힘든 일이네요